거리가 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개, 고개. 양배추랑 튀김 양배추랑 토마토요 설거지 주셔야 돼요 아, 배달이요 배달이요 배, 배달 오케이 네. 배달 갑니다 양배추양배추양배추 토마토요 토마토 좋은원님 파티 초대했는데 차왔다 차차차 피우니 차차 탔습니다 네. 무기 업그레이드 하는 데가 어디야 오케이 3단계 시작하자피오님 비니님을 따라잡았어. 빵빵, 빵빵. 피오이 앞으로 가는 순간 제가 던져버릴 거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다아 안돼. 연속잡기다. 이게 바로 연속잡기다. 우와. 어때? 아. 아, 아. <웃음> 바로 디스코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디스코드 설치하는 방법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디스코드를 입력하시고. 디스코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을 그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디스코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고요 실행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입하기를 클릭하세요 이메일 주소, 사용자명,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방금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처음에 마이크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바에서 음성 및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녹음 장치를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 컴퓨터랑 연결된 마이크를 선택합니다 에버미디어 a m 3 2 0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출력 장치도 지금 현재 연결된 스피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이시죠 초록색 그래프가 깜빡이면서 음성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를 확인하기를 누르면 이런식으로 마이크가 어느정도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설정으로 잡음 제거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배경 소음을 제거하기 체크를 하시면은 마이크의 잡음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한번 여기서 디스코드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초록색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나와 친구들을 위한 서버, 클럽 혹은 커뮤니티용 서버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클럽 혹은 커뮤니티용 서버를 클릭하겠습니다. 어쭈비니님의 서버라고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업로드 여기 보시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플러스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다면 클릭해서 열기를 누릅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팅 채널이 있고 음성 채널이 있습니다 채팅을 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음성 채널은 말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방송을 하거나 소통 방송을 하고 싶을 때는 음성 채널이 괜찮겠죠 기본적으로 일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손니바퀴 모양 채널 편집을 클릭합니다 채널 이름을 변경하시면 돼요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음성 채널도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 편집을 눌러서 채널 이름을 설정을 했고요 밑으로 내리면 시이 채널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부터 최대 무한대까지 가능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esc 를 눌러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채널이 있으면은 홈니바퀴 채널 편집을 눌러서 채널 삭제를 누르시면 채널이 삭제가 됩니다 다시 추가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채널 만들기를 누르시고 채팅 채널인지 아니면 음성 채널인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널 이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공개 채널일 때는 체크를 누르시고 공개로 하고 싶을 때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채널 만들기를 클릭할게요 이런식으로 채널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소통방에 제가 친구를 초대를 해볼게요 초대 코드 만들기 라고 있죠 누르시고요 여기 링크 주소를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 초대하고 싶은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메일로 링크 주소를 올린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스코드 채널 명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상단에 어쭈빈이 님의 서버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서버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곳에 프로필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채널 서버 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서버의 이름 어쭈빈이라고 하고 변경상 저장하기 서버 명이 바뀌었습니다 채널을 보면 은 채팅 채널과 음성 채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어쭈빈이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카테고리 만들기를 클릭하십시오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면 됩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 만들기를 누르면은 정보공유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요 플러스 눌러서 고급정보 채널을 만들면 요 고급정보 채널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